이도 정확하기 좀 초기하자. 자 여기 보세요. 음, 컴포지션이라는 것은 구성이죠, 구성. 자, 이야기 형태야. 어, 이야기 형태. 이야기 형태에 있어서의 이어 글의 구성이 따른다는 얘기죠. 어떤 순서냐면 연대기적인 순서야. 시간 순서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 오대는 순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의 행동은 또 다른 행동을 따르는 채라고 하면 돼. 맞지? 뭐말은는지 하나의 행위가 자 글쓸 때 어떤 주인공의 행위가 또 다른 행위를 어, 따르는 채라는 얘기는 행위가 이어진다는 얘기야. 순서대로. 그다음에 뭐처럼 접속사잖아요. 마치 그것이 원래 경험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죠? 우리가 갑자기 2020년도에서 갑자기 2019년도로 꺾어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야기도 시대순으로 쭉 썼다는 얘기야. 두 번째 거 봐봐. 일부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느 이제 하는 무슨 뜻이냐면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불편함을 느낍니다라는 뜻이요 조건. 만일 친절이 바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면 부대 조건이 뒤에 나. 이 쪽이 끈이야, 원래. 원래. 원래. 끈. 끈. 끈이 있어. 끈 따라오는. 여기 부대 조건. 조건이야, 조건. 그 다음에 어때, 지 무슨 뜻이니? 부착하다. 달라붙다. 어떼지 말고 붙여. 이렇게 해라고 그랬지? 어때지. 어때지 말고 붙여. 붙이다. 그럼 여기 지금 수동이잖아요, pp. 수동이 엠이니까 어떤 끈도, 즉 조건도 부착되지 않은 채 그들에게 다가온다.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막뭐 돈 듣고 주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이래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 해줄 테니까 너나한 번만 도와줘라고 한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 왜 조건이 붙었으니까 근데 그냥 무한히 나한테 퍼주기만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다해줘 근데 아무 조건이 없대 이런 불안한 거죠 오히려 어떤 조건도 부착되지 않은채 그지 더붙여지지 어 않은 채 결국 뭐 이런 친절이 사람들에게 다가오면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야. 이해 됐죠?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한 책. 여기 피피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지금.